안녕하세요. 달빛드라마입니다. 저는 이 작품이 정말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시청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비밀의 여자는 재미있게 흘러가다가 다시 고구마가 나오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시청률도 15% 정도는 가뿐히 넘어줘야 할 때인 것 같은데 오늘자로 11% 정도밖에 되질 않네요. 아마도 다시 시작된 답답한 고구마 내용에 대한 불만 때문일 것 같습니다. 원래 주인공에게 위기가 왔다가 다시 잘 해결하고 기분 좋은 내용들로 진행되었다가를 반복하며 시청률이 쭉쭉 상승해야 하는데 쓰레기 악당 주에라가 너무 만능의 모습으로 위기를 다 빠져나가니 시청자들은 허탈한 것이죠. 그래도 앞으로 더욱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될 것이니 잠시 인내하며 희망을 갖고 기다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40회 41회 예고 분석 시작합니다. 이제 남유진은 주에라에게 완전히 붙들리게 생겼습니다. 주에라가 남유진의 차사고를 기획했고 멍청한 남유진은 또 속아 넘어갔죠. 남유진의 고통은 시청자들이 바라던 것인데 문제는 정겨울이 복수를 행함에 있어 난관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당분간은 남유진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런 힘든 시기가 왔지만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남지석과 서정애의 만남입니다. 정겨울은 오세린의 모습으로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남유진의 집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원래 살던 집이라서 낯설지는 않죠. 그런데 항상 봤던 물건인데 오랜만에 봤는데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남지석의 그림이었습니다. 과거에 정겨울이 집안의 일원으로서 남지석이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도 알았고 언제나 그의 그림을 보며 와잘 그리셨어요 라고 감탄을 했었는데요. 남지석의 그림 속에 항상 그려져 있던 여인이 서태양의 엄마 서정혜 임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정겨울은 서둘러서 바로 남지석 과 서정혜를 이어주게 되었죠. 남지석은 서정혜를 다시 만나고 잃었던 기억이 돌아오며 정상의 몸으로 회복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결혼식 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남만중은 그동안 장남 남지석 을 보고 마음 아팠는데 이제야 소원을 이루게 된 것이죠 남만중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너무나 감격합니다 그래도 남만중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작품에서 제일 멋진 분이니까요 남만중은 이렇게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준 정겨울에게 선물을 주는데요 그건 바로 기획두 팀 팀장입니다 현재 yj그룹은 기획팀장이주에라죠 남만중은 새롭게 기획두 팀을 만들어서 정겨울을 팀장에 임명합니다. 완전히 yj그룹의 주력으로 키울 생각인 것이죠. 공과 사를 떠나서 정겨울처럼 똑부러지게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임명하는 건 그룹 총수로서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요. 남만종은 정겨울을 높이 평가하며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맡기려고 하죠. 이제 기획한 팀 주애락 팀장과 기획두 팀 정겨울 팀장의 전쟁이 시작될 텐데요. 많은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오세린의 모습을 한 정겨울이 남만중에게 어떤 선물을 받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재미있고 감동적인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남지석 서정혜 부부의 오랜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